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 팁은요 이미지랑 그리고 도형만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ppt 디자인 스킬입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왼쪽에 이미지를 두고 오른쪽에 도형과 텍스트 애니메이션을 줘서 훨씬 더 눈에 띌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그런 팁인데요 모양을 바꿔서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아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 안에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삽입, 그림을 선택해서 이미지 삽입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미지를 삽입했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미지의 모양을 내 마음대로 바꿔보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,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을 들어가시면 오른쪽에 자르기 라는 것이 있어요 이 자르기를 누르시면 도형에 맞춰 자르기 라는 것이 또 나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다양한 도형으로 바꿔주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저는 여기에서 어떤 도형을 바꾸고 싶냐면 사다리꼴도형으로 바꿔주고 싶네요 눌러볼게요 눌렀더니 이렇게 왼쪽 상단에 있는 노란 점만 누르면 이렇게 모양도 바뀌게 되네요 자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이미지의 크기를 크게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크게 키워봤고요 그 다음에 안쪽에 내용을 집어 넣으시면 되는데요 텍스트 상자를 삽입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상자 삽입 그리고 내용 자 이렇게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란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여기에 도형과 텍스트 상자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같은 경우에는 삽입 도형에 들어가서 육각형 도형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육각형 도형 삽입 그리고 쉬프트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제 숫자를 01을 입력할게요 그리고 글꼴 크기도 좀 키워줄 거고요 색상을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들어가서 선 없음 채우기. 저는 여기에서 제가 원하는 색상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볼게요. 그리고 안에 있는 이 텍스트도 글꼴을 나눔스퀘어 엑스트라 볼드로 바꿔줄게요. 자,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오른쪽과 아래쪽에다가 또 내용을 입력해 주도록 할게요. 자, 내용을 입력해주십시오. 이 텍스트 상자 또 그대로 컨트롤 키 누른 채 복사해서 글꼴 크기 작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제목을 입력할 수 있는란 하나 만들어줬고요. 그리고 아래쪽에다가도 또 소재목을 입력할 수 있게끔 글꼴 크기 좀더 작게 해서 라이트 채로 바꾼 뒤에 자 이렇게 해서 두개 정도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란을 만들어 줍니다 딱이죠? 자 이렇게 만드는 게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한 상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애니메이션 선택 그리고 회전을 눌러 줄 겁니다 오, 그런데 너무 느리고 촌스러운 느낌이 없잖아 있죠 자 오른쪽 상단에 가면 재생시간이 2초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2초가 아니라 0.2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가 오 깔끔하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텍스트 상자 두 개도 닦아내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위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라고 해줄 거고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작동되는 애니메이션이 시작하는 타이밍을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 다음으로 해줍니다 그러면 이 효과가 나온 다음에 바로 오른쪽에 애니메이션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렇게만 만들어 주면 나머지는 훨씬 더 만들기 쉬워요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다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아래쪽으로 내려서 복사 복사 마지막 복사까지 하면 끝 나는 거죠 자 이렇게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바뀔까요? 자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 어떤가? 정말 빠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어 볼수 있는 좀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 복사를 하기 전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꼭 적용해 주신 뒤에 복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도형의 모양과 그리고 이미지 자르는 모양만 바꾸면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 보시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.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. 그러면 안녕.